안녕하세요 꿀돔 오늘은 스타벅스 야무디게 먹어야 돼? 스타벅스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어요 저는 딸기 레몬 블렌디드 돌체 카라멜 칩 프라푸치노 바나나 슈크림 큐브 티라미수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뭐가 이렇게 이름이 거시기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중에는 슈퍼 킹왕짱 딸기 바나나 오리오 민트 초코치 프라푸치노 이런것도 나올까봐 걱정돼요 오늘은 롤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어서 짧게짧게 짧게 리뷰하고 발닦고 엉능 잘게요 우선 딸기 레몬 블렌디드 딸기 플라스 살짝 자몽맛 다음은 돌체 카라멜 시프라푸치노 카라멜 플라스 킹왕짱 슈퍼 달달함 다음은 바나나 슈크림큐브 빵 플라스 바나나 우유 맛 생크림 플라스 초코 그리고 티라미수는 킹왕짱 슈퍼 존맛 역시 스벅 시그니처 메뉴 요 마지막으로 아메리카노 4,600원짜리 국밥 생각해본 게 요것이 국밥이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도대체 뜨끈한 국밥이 몇 그릇이요?